네, 동키 뮤직 예배 인도자 학교 찬양 받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네, 지난 시간 머릿말에 이어서 오늘서부터 제 1장 찬양의 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찬양을 감히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음, 찬양은 그 뜻이 워낙 넓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또 사역자마다 사람들마다 또 책마다 찬양에 대한 정의가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음~ 이 강의는 찬양 자체의 어떤 단어의 뜻이나 어떤 언어나 음~ 그런 차원에서의 설명이 아니라 좀더 영적인 차원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강의에서 필요한 정도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은 음, 먼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용도적 정의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 왜 용도적이라고 했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찬양팀 요, 요즈, 요즘은 예배팀이라고 많이 하지만 뭐 찬양 팀, 어 찬양 가수, 또 찬양 시간 이런 식으로 어떤 찬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어 이렇게 우리가 스, 어 찬양이란 단어를 쓸 때는 음, 어떤 그 용도에 맞는 또 용도 때문에 쓰는 단어들인데 네 이것은 어 바로 음그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음 바로 어떤 표현적인 모습을 가지고 붙인 말들입니다 우리의 편의상 붙인 말들입니다 음. 자, 사실 성경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찬양은 뭐다? 이렇게 정의된 구절이 없습니다 단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찬양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은 음. 성경에 가장 먼저 찬양에 대해서 어,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어, 여기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또 가로떼스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여기서는 찬양이 아니라 찬송이라고 했죠. 네 찬송 음, 가나하는 세메종이 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한 어떤 예언이고 기도인데요. 노아가 어떤 내용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찬양은 뭐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찬양하는 장면, 그리고 찬양하겠다. 지금처럼요. 찬양하겠다라는 결심, 의지 아니면은 찬양해라. 찬양하라라는 명령 아니면 찬양하자라는 권유 등 어떤 동사와 연결되어 있어서 어, 나, 많이 나오지 찬양을 그 뜻풀이식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도 너무 찬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학구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떤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적으로 영적에 맞는 그러한 정도로만 정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찬양팀이다 찬양 인도자다 라고 말할 때 아니면 찬양을 하자 라고 말할 때 교회 안에서 이것은 이제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어 보통 우리가 찬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사가 작사가 되었거나 아니면 성경을 근거로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쓴 가사 아니면 어떤 하나님을 만난 간증 또는 어떤 시 아니면 기도 등의 곡을 붙여서 만든 어떤 그 곡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또 찬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 이, 이것은 이제 명사이고요 근데 그 곡을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거 어떤 동사죠 이것은 그것을 또 찬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다 이렇게 말할 때 실제적으로는 명사적으로 어떤 곡을 말하기도 하고 또 동사적으로는 어떤 예배에 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을 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행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이렇게 행위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이로다네 이것이 바로 노래가 그러니까 음악이 찬송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인처럼요 어떤 노래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을 여기서 이 말씀대로 찬양이라 찬송이라고 모세가 일컫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노래나 음악이 찬양의 다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정의를 보면요, 음, 이것은 내적인 정의입니다. 저는 영적인 정의라고 말하고 싶은데 음, 찬양을 단지 음악이나 노래로만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강의할 내용에서의 찬양이란 말은 그 찬양팀, 뭐 찬양가수, 찬양시간이라고 말할 때그 찬양이 아니라 바로 이 정의를 다를, 따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맺어진 자들이 음악을 비롯해서 네, 음악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표현을 찬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네. 바로, 이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음, 내적인 것입니다. 음, 바로, 이렇게, 음, 음악을, 음악은 분명히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음악이 찬양이 다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을 비롯해서 그 외의 다양한 표현들을 근데 그 목적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표현. 그리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음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어, 이 교지에서 다르게 될 찬양의 정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yeah, 근데 문제는 또 다른 정의들이 있죠. 네. 음, 바로, 음, 확장된 정의들인데요. 네. 바로,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찬양이란 말 말고도 찬송, 그 다음에, 이제 찬양과 찬송 거의 같은 음 어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말도 비슷하지만 영어나 어떤 성경 원어적으로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찬송은 때로는 송축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찬양이나 찬송은 또 찬미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 물론 조금씩 그어 그 원어가 다르기도 하고요 의미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주로 행사, 이적,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면은 따라 나오는 말이 있죠. 경배. 찬양과 경배. 네. 이럴 때이 경배라는 말은, 음, 하나님의 주로 성품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일하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배란 말을 많이 쓰죠 찬양팀도 예배팀이라고 하고 네, 찬양인도자도 예배인도자라고 많이 말합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은또 여기 나오는 경배나 예배나 같은 월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글로 우리가 어떤 어 용도적으로 보면은 현재는 예배라고 하면은 찬양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높이는 것이던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찬양과 경배 이두 가지 큰 흐름을 모두 포함하는 어 영적인 봉사와 사역을 우리가 지금 예배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말은 구약 때는 제사라고, sacrifice라고 했지요. 예. 그래서 물론 이 구약의 제사 시대는 끝냈지만 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음 구약의 모든 제사가 폐해졌죠. 그리고 모든 예, 제사는 이제 영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신약에 보면은 계속 제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 구약의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의 헌신이나 희생을 드린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 구약의 제사가 지금, 시, 지금 시대에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제사라는 단어도 여기 써놨습니다. 이런 것을 확장된 어, 확장된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1장 찬양의 정의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찬양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찬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찬양의 사, 세 가지 요소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3대 요소, 바로 찬양이 성립되려면 첫 번째, 찬양의 대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네. 찬양을 받는 자가, 또 찬양하기에 합당한 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상이 없는 찬양은 허무하고 헛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 우리끼리 그냥 아무리 노래하고 표현을 해도 대상이 사라져버린 찬양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찬양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 이 대상과 관계 맺어진 자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아무도 그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찬양이 역시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항상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땅의 인간들이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혹시, 어, 혹시 하더라도 음, 하늘에서는 천사들 또스압이나 그룹들 같은 존재들이 또 24장로와 같은 존재들이 찬양을 하고 있지요네세 번째 대상이 존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찬양 해야죠 시, 실제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당하게 대상에 맞게 표현을 할수 있는가 바로 이세 가지 찬양의 대상 바로 대상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 그리고 그 찬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합당한 표현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찬양이 구성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교재는 찬양 자체라 어떤 단어 뜻에 대해서 한참 말하고 싶지 않고 어이세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찬양에 대한 정의 사실은 더 어원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고 더 넓지만 어 정의는 이 정도만 내리고 음 앞으로 이 대상 그리고 누가 찬양하는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찬양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찬양하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